국토형 토방위군단 참설로 세계인중 용병을 모집 중입니다. 각국에서 지원자는 늘어만 가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 출국을 금지하며 처벌 수위도 정한 상태죠. UDT 출신 이근 전대위는 유튜브를 통해 우크라이나 용병 참전을 알렸습니다. 멋진 문구와 함께 말이죠 참전하면 실전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위험한 전쟁터로 간다는 사람에게 정부는 출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근 대위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팀원을 직접 뽑아 비밀스럽게 출국했다고 발표하며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했죠. 자국민 참전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러시아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사기환을 기도합니다.